아고 어디서 똥 동네나, 했더니 이게 다리에 묻었어요 똥이. 아유,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어 이거. 이거. 이어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아거이다 조금만 기다려 누구야? 이게 체이야 체리. 체리 이거 있잖아 주는 게되겠 오늘은 물로만 씻겨요 그냥 네. 야. 야. 아이고 몸만 해줄까요 이렇게 어 몸만 해버리는 하지만 얼굴은 됐다 아빠 이제 닦았어? 음. 네그러면 아이고 아유 어, 덜아덜 음. 바짝 말려줘야 돼 가서 뭐 하게? 어? 뭔가 이렇게 닦아 아유. 어, 요거 설명은 되겠다. 여기 머리 하트 렇게 머리 하트 이렇게, 이렇게 있는 애가 음. 체리. 음. 이 정도면 됐죠? 음, 잘 말렸어. 보송보송해졌네. 체리야, 조만간에 너 여기 들어와 살 거야. 아이고~~ 음. 한번 구경하긴 해도 줘요. 간격이 아... 하셨습니다. 음. 미리 들어와서 살집 한번 구경하실래요?